안녕하세요. 가네시 블로그의 가네시입니다. 어, 오늘 소개, 개봉할 제품은 이니스프리더 그린티 시드 세럼 워싱스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상자는 평범하게 생겼고, 한글로. 아이고. 이니스프레터 그린티시드 세럼이라서 뭐 분홍약이 어쩌고쩌고 쭉 있고 어음 이거 프레시 3만 제조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선한 제품을 판매합니다라고 돼있 있죠 자그냥면아 티카라서 초점이 0도이다 개봉을 해봅시다 음. 병은 플라스틱이네요 음. 뚜껑도 플라스틱이고 이렇게 있고 전자제품 리뷰는 아니니까 전자제품처럼 설명서가 있지 않고요 음. 고 생겼죠. 미스프르더 그리티 시드 세럼. 음. 제주 문홍의 녹차, 마트의 녹차 씨앗이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맑은 피부로 가고 있는 수분 영양 세럼. 에센스죠. 음. 이거 1 0 0 캡이 있고요. 펌핑 용기. 네. 음. 발라보고 지요 <웃음> 빈공기라 아무래도 약, 약, 음, 약간 묽어요. 흡수가흡수가 응. 흡수가 조금 내 많이 펴서선택이 돼서. 응. 향은 올리브 라인답게 아 그린티고 내가 올리브 아니 그린티 라인이니까.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고, 음, 촉촉하네요 생각보다. 끈적거리는 거 전혀 없고, 티슈 티슈 티슈. 음. 어. 펌핑 연기는 이 정도면 깔끔하고. 집썼서면 저거 나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으니까 이건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본 걸로 흔히 아는 제품이니까 여기서 아는 끝내는 걸로 이상 끝!